오케이 구글 동튜브한테 전화 걸어줘 동튜브 휴대폰에 전화를 거는 중입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후 <놀람> 저는 내일 네, 관련된다 안녕 동투뷰 동투뷰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막히지 않고 빠른 길을 안내받아 편하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량의 순정 내비게이션보다는 스마트폰의 카카오 앱이나 티맵 등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사실 또 이용하다 보면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화면이 사라져서 당황하고 또 순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편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좋은 기능 한 가지 소개 하려고 그래. 그게 뭐냐면 지난 7월달 출시된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건데 기아 자동차가 구글과 카카오 모빌리티와 손을 잡고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인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기술인데 우리나라가 구글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지원하는 최초의 국가라는 거야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구글 어시스턴트의 이용이 가능해지고 실시간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해졌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안드로이드 오토는 어떻게 이용이 가능하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다른 디스플레이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폰 미러링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참고로 현대와 기아 차종은 2016년 11월 이후 출시된 경우는 내비게이션에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그 이전의 차량은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한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티뷰 그럼 이용 방법을 순서대로 알아볼까 첫번째 차량 내 sd 카드를 뽑고 pc에 연결해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두번째 차량의 sd 카드를 뽑고 전체 메뉴에서 환경설정 시스템 정보 업데이트 순으로 해주고 세번째 스마트폰을 usb 단자에 연결해 주면 돼 그리고 네번째 스마트폰의 필수 어플인 안드로이드 오토, 구글 앱, 카카오 내비, 구글 TTS를 다운받을 수 있는 팝업 창이 뜨고 다섯 번째 필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뒤 동의하고 로그인 과정을 거치면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기 위한 환경이 갖춰지게 되는 거지. 동튜브에 이렇게 하면 안드로이드 오토의 기능에 설치가 끝나게 되고 기능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체크해 볼까. 우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음성인식으로 호출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으로 설정된 이름이 OK g o o 이기 때문에 OK g o o 이라고 호출을 한뒤 필요한 기능을 얘기하면 되고 OK g o o 두 번째는 스테어링 휠 그러니까 핸들에 있는 음성인식 버튼을 눌러서 호출명을 생략한 채로 바로 필요한 기능을 말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내비게이션 지도 호출 기능을 선택해 볼까? OK g o o 구파발용으로 안내해줘 네, 카카오네비로 연결하겠습니다 또 전화 걸기를 해볼까? 오케이 구글 동튜브한테 전화 걸어줘 동튜브 휴대폰에 전화를 거는 중입니다 또 날씨도 알아보고 오케이 구글 오늘의 날씨 오늘 밤 고향의 예상 기온은 1도이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도이며 하늘이 맑습니다. 동티브또 문자 메시지의 경우도 수신은 물론 송신까지도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읽어주는 텍스트, 음성 변환 기술, TTS 서비스도 제공이 되는데 한번 볼까? 오케이 구글 동티브한테 열심히 해 하고 문자 보내줘 동티브는 내게 고래 문사메시지입니다 열심히 해 전송하지 않으면 변경할지 선택해주세요 전송해줘.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음성 조작으로 가능해져서 운전에 집중할 수가 있어서 좋았고 또 때마다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가 없어서 많이 편해졌지 아참 그리고 동투뷰처럼 아이폰을 사용하는 경우엔 설정에서 폰 프로젝션을 터치하고 애플 카플레이를 체크하면 동일한 기능의 이용이 가능하니까 알아두고 단지 차이점은 호출명이 OK 구글이 아니고 시리아라고 호출하면 되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대부분 집에 한두 개 정도 놀리는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니까 이용해 보시고요. 안드로이드 오토의 기능을 활용하시고 더욱 스마트한 드라이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내가 얼다 수고했어, 동티뷰